건곤일척, 하늘건, 땅곤, 한일, 던질척, 승부를 겨룸, 나라의 탈취와 같은 큰 표적을 두고 잃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큰 승부의 겨룸에 쓴다. 건곤은 본래, 주역 위두 가지 괴명으로서 천지, 천하를 뜻하고, 일척은 모든 것을 단한 번에 내던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건곤일척은 하늘과 땅을 내걸고 승부나 성패를 건다는 뜻이다. 즉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단행하는 것을 비유한다. 이 말은 당나라의 대문호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가 홍구를 지나가다가 읊은 회고시 과홍구에 나오는 구절이다. 용은 피로하고 호랑이는 지쳐 강을 사이로 땅을 나누니 억조창생들의 목숨이 보존되는구나. 누가 군왕이 말머리를 돌릴 수 있도록 권할까. 정령 천하를 걸고 겨루었던가 항우와 유방은 진이 타도를 위해 서로 협력하였으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 천하의 패권을 놓고 서로 겨루게 되었다 항우가 반란군을 토벌하고 있는 틈에 한항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관중 땅을 병합해 버렸다 최초로 관중을 평정한 자가 관중의 왕이 된다는 공약이 무시되고 관중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에 위해 파촉의 왕으로 봉해진 점이 유방의 최대 원안이 되었다. 이윽고 관중을 수중에 넣은 유방은 우선 항우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알려놓고 서서히 힘을 길러 후일 관해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듬해 봄 항우는 제를 공격했으나 항복시키지 못했다. 바로 그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 유방은 초의 위제를 위해 상을 치르고 역적 항우를 토벌할 것을 제후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군사를 이끌고 초로 공격해 들어가 도우 팽성을 빼앗아 버렸다. 항우는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몰아 팽성 주변에서 한군을 여지없이 격파해 버렸다. 유방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영양까지 도망쳤거나 적 중에 아버지와 부인을 남겨 놓는 등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영양에서 다소 기세를 회복했으나 재차 포위당해 거기서도 겨우 탈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후 유방은 한신이 제나라를 손에 넣음에 이르러 겨우 세력을 증가시키고 또 관중에서 병력을 보급받아 여러 차례 초군을 격파시켰으며 팽월도 양에서 초군을 괴롭혔으므로 항우는 각지로 전전하게 되었다. 게다가 팽월에게 식량 보급로까지 끊겨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마침내 항우는 유방과 화평을 맺고 천하를 양분하여 홍구에서 서쪽은 한으로 홍구에서 동쪽을 초로하기로 한 다음 유방의 아버지와 부인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항우는 약속이 되었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귀국했으며 유방도 철수키로 하였으나 마침 그것을 본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진언했다. 한은 천하의 태반을 차지하고 제후도 따르고 있으나. 초는 군사가 피로하고 식량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초를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없애버려야 합니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결심을 하고 이듬해 초군을 추격하여 드디어 한신 행월 등의 군사와 함께 항우를 해야 에서 무찌르고 천하의 패권을 잡았다. 한류는 이 역사적인 일을 홍구 땅에서 회상하며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건큰 도박이라고 읊었던 것이다.